지금 혹시 카트 할 사람 있냐?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오늘 내가 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인챈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인챈트에서 카트라이더 약간 친목회 같은 걸할 수도 있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우리 멤버들이 저의 어떤 아이템 전 실력을 길러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의 앞길을 막을 멤버가 누구야 지금? 라미 그 다음에 뭐? H 앞길을 막는다기보단 케빈님이 절 따라올 수다 있을지 <웃음> 여기가 면허시험장 맞죠? 하러분 <웃음> <웃음> 여기서 유일하게나면허없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니 일단 아, 예. 레이서명부터 좀 얘기를 좀해 주시죠 저 게임 끼고 있는데 좀 길어요 잘 들으세요 아, 예 경기남부 어? 쇼핑카트 스피드 레이서 CN 저는 짧습니다 기원한 그 다음에 라미는? 저 깔아놓기만 해가지고 이제 실행 처음에요 라미 지금 레이서명도 안정해진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라미 레이서명을 좀 정해주죠 지금 라미가 저쪽인가? 어디지 지금 지역이? 시흥? 시흥 공중 목욕탕 수건 도둑 갈람이 어디야? 딱인데? 아 이거 한 글자가 안 되나 지금? 아 근데 공중 목욕탕 수건 도둑 레이서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시흥 비싼 아파트 벨티 전문범 라미 시흥 고급 아파트 벨티 전문 레이서 라미 이걸로 가자 라미야 <웃음> 야 이거 지금 보는 시청자들이 먹는다 빨리 먹어라 뭐 빨리 해 빨리 이러다 먹히면 레전드. 음... 형, 바꿀 거면 이거 어때? 아나 없어 아직. 아직 안 팔아. 광주 따릉이 프락셀의 칼치기 마스터 기원. 괜찮은데? 어. 케빈님도 하나 지어드릴까요? 아니 애초에 따릉이의 프락셀이 어디 있어? 케빈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웃음> 편견 아닐까요? 청와대 롯데리아 캐창토독 첫 케빈 누구야? <웃음> 너뭐 무슨 카트라이더 켰냐 너? 저거 아니야. <웃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켜야지. 서초종거 어떻게 켰어? 서브 종은 3월에 3월에. 어? <웃음> 진짜 노답이다 <웃음> 일단 자동이처럼 하고 자동이처럼 있자 진짜. 일단은 제가 대회를 임하는 마음으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어? 네, 그러니까 1대2로 좀 상대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1대2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뭐덮겨해요아 니가 뭐장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어 파랑팀 이동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명만 노린다 어차피 상대가 나한 명이잖아 씨. 아 어, 이렇게, 샌드위치 쌈 싸먹겠다 근데 그렇게 둘이만 그렇게 가서 뭐어떻게 기원이 형이 날 공격했어 <웃음> 형 <웃음> 자석을 나한테 쓰면 어 r e 작해작전 작전 작전. 쨔로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달려 달려 달려 g 리게 할게.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근데 왜 부스터밖에 안 나와 이씨 아까부터 스피드전이야. 아이 미쳤나 그냥. 응 이름이... 음, 바로 딱 막아 주면서 에이에이에이 아. 에이에이 아니 쉴드가 하나가 안나와 어떻게 된 게? 바로! 이게 바로 연습의 어. 결과! 난 이미 강해져 있다 얘들아 어? 뱅못 갖고? 아너 네. 어떻게 쓰는 거야? 길게 눌러서 쓰는 게 아니었어? 어 아니야 아 그래? 안돼안돼안돼안 아. 안돼, 왜 그래! 아 까비! 야야 아. 미친 0.3초? 어... 난 강해졌다 이 녀석들 발목 잡지 마좀 <웃음> 발목 잡지 마 내가 뭐 했는데? 아프고 또안 했잖아. <웃음> 분열, 분열. 아니, 죄송한데요. 자섯 아이템 저한테서서 방해하신 게 누군데요? <웃음> 누군데요 그게? 야, 너, 지금 일구신데요 아니, 아니 나, 미안해요. 나 훈련시켜줘야 돼, 나. 아저씨 누구신데요? 아, 누구신데요? 아니, 지금 너네 나 훈련시켜주러 왔잖아. 니네끼리 싸우지 마. 아, 아저씨 누구냐고요? <웃음> 아, 안 돼. 나 초록팀 옮겨주세요. 1대1대1. 어, 빨간팀 옮겨주세요. 아 뭐야 여기 끝 아니야? 여기 끝 아니었어? 이야 이여~~ 제 뭐야 아나 아, 오르막 다음이 바로 끝인줄 알고 쓴건데 아 경기남부 쇼핑카트 스피드에이스 CN한테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네명이서팀 해가지고 4대4 아이템전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그거 진짜 팀전임 진짜 브리핑하면서 어, 그거 브리핑하면서 진짜 약간 왜 1,2등 앞으로 보내놓고 3,4등이 뒤에서 중간 약간 샌드위치 싸먹기 약간 이런 전략적으로 그지? 부처에서 음, 뭐. 음. 브리핑도 해야돼요? 그럼! 해야지! 음성채팅 이거 왜 켜놔? 그냥, 그냥... 서로 욕하려고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트랙에 <웃음> 뭔가 이런 어? 성질과 각자의 위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저기 죄송한데요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차피 1대 1대 1 1대 1할 거면 팀전으로 왜 바꾼 거예요 뭔가 색깔 있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저희 팀작전 알려드릴게요 제발보망 예. 잡지 마세요 <웃음> 싸가지 없어 아까 3등한 게 <웃음> 싸가지 없어. 아까 3등 해놓고 <웃음> 형한테 어디 꼴찌가 말이야 <웃음> 형한테 싸가지고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웃음> 형한테 싸가지고 <웃음> <웃음> 저개 다왕해서 얼굴 빨개졌는데 파란 팀을 <웃음> 안어주시나요 하지만 3등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어 뭐야 아나 스타트부터 모르겠어 아, 스타트 <웃음> 아 그럼요 어 잠깐만 저카트가 멈췄어요 수고 기름 넣어 저 튕겼어요 어. 어. 아니야 그거 기름 안 넣어서 그래 어? 아 아 이런 미친바나라 <웃음> 완전 나락갔다 완전 아, 미치겠네 나미님 잘 피하셈 어 아니, 뭐야! 아 미안해 <웃음> 물풍선 까지 와 트롤이는데요 우리 팀 미안해 아그거 미안해 칠드 하나 빼고 막아버리기. 침착하게 아왜아 미치겠네 그렇지 <웃음> 어떤데? 바로 그냥 어? 아! 일부러 이이불이불 이불호! 이불 이불호! 이불호! 이불 이불호! 이불호! 이불호! 이 이불호! 아아이 <웃음> <팀킬>, <웃음> <웃음> 맞어. 아, 아싸 아싸. 아싸. 보였다 비치메주. 아씨. <웃음> 아 부스트를 숨기고 있었다니. 야 근데 이렇게 될 거면은 우리 이제 스쿼드로 해가지고 4대4 한번 갈까? 오. 어 상대편 3 명이 모바일이다. 근데 이거 모바일에서도 할 만하다고 하더라고 이와이가. 어우 씨박세 어때 연습 카트 어? 핑이 이상한데? 그리고 막 날라다녀 애들이 이상하게 이거. 아 벽이랑 같이 생겨가지고 그좀더 있어. 먼저 가 기원이 지켜, 기원이 지켜 바로 그렇지. 나이크. 2등 내가 해주고, 3등도 우리가 해주고, 위험하면 얘기해. 나팀실드 있다. 야, 뒤에서 겁나 따라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살짝 느리게 가주면서 아 쉴드 있었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예스 나이스. 아 안정적입니다 어, 요게 바로 이제 거의 프로팀이거든요 예. 질 수가 없구만. 음. 나왜 울지? 너왜 울어? <웃음> 나왜 울지? <웃음> 형 승리 모션 오셨지요, 운 걸로 한거 아니야? <웃음> 너, 왜? 너너너왜 울어? 아 개웃기네. 막판하죠. 예측 시작합니다. 이긴다 진다. 지금 시청자들 이긴다 진다 도박까지 들어갔어요. 아 이거 잘못 봤다. 그냥 일단 가자. 아유. 야 이거 지금 구도 상당히 안 좋거든. 한 기원 화이팅. 일단 가고 싶어한 기원 화이팅. 한 기원 화이팅. 리프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리프트로. 근데 튜토리얼을 안 하고 와서 지금은 살짝 어쩔 수 없는 감이 있긴 해. 자석. 아 씨. 야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지금 구도는 좀안 돼. 있네. 아이고. 할만해 할만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이씨. 어이. 아이고. 아, 망했. 아, 내 건데 이거.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예측 결과는 진다였습니다. 짓막. <웃음> 바로가 바로가. 이런 실력으로 집에 갈수 있겠습니까? 이런 네. 실력이라 집에 가고 싶습니다. <웃음> 집에 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라탑니다. 집에 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깁니다 아이씨. 위너블 위너블 캔윈 캔윈 아 이런 미친몸싸움 쟤왜 날라다니니? 쟤 뭐니? 쟤 뭐야 쟤, 쟤 뭔데? 쟤 뭔데? 쟤 뭔데? 쟤왜 저러니? 쟤 무섭다 얘들아 오 핑이 이상해요 쟤왜 저래 쟤 왜? 왜 이상해, 왜 이상해 이상한. 이상한데 할수 있어 그렇지! 팀실 두개! 팀실 두개! 말만 해! 어, 나이스! 나이스. 두방 막았고 지금 u f o 나가면은 바이러 어! 쭈까쭈까쭈까 그렇지! 쭈까 오케이! 상대 받는.. 받는.. 받 나이스 나이스! 좋아! 쏘지마! 쏘지마! 좋아 좋아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계속 가 달려 나도 나 바나나 간다 나 오른쪽에 갈게요 어 오케이 나 아이스 우후 아이고 이 정도면은 야. 뭐 대회 나가서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군요 예예예 예, 예. 비비는 수준이 아니죠 저희들과 함께 했다는 건 1등인 거죠 우승이죠 비비고 우승이죠 예. 비피고 튀김만두 왕교사 거기에 튀김만두 전용 간장 는 어, 구독이랑 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웃음> 여러분 호봐